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으나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동의서를 진구받는 것에 그쳤다면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법 2013나 506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 50464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,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0년 12월 22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 해지 내지 상법 제 651조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, 소외 회사는 2010년 12월 22일 피고에게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서에는 손해의 사정과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넘어 보험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행위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, 동의서는 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일 뿐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동의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소외회사는 위임 업무를 처리한 후 손해액 사정보고서 또는 보험금 사정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고 최종적인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결정은 원고가 하는 것인 점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내부적으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종결 처리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절차를 취한 사실이었고, 오히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받자 소외회사에 사고 조사를 의뢰하였고, 이에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확인서에 서명을 받게 된 것인 점,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 이후로부터 피보험자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사건 보험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지급받아온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단순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를 통해 피고로부터위 확인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